우익 광고 협의회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사랑과 평화를 여러분께 아요 CPBC 톨릭 방송 종합 FM 99.9메가헤르츠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L 지금은 갤럭시 S23. 게이밍 퍼포먼스의 짜릿함에 빠질 시간. 갤럭시 S23. 삼성 갤럭시 S23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